한때는 희망과 목표도 참 많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번듯한 대학도 나왔으며 남편도 유능해서 결혼했을 때 15년 전에는 탄탄한 직장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2007년부터 남편은 주식을 했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라고 몇 번을 당부하긴 했던 탓인지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이윤을 남기더군요. 물론 기자금은 감추었겠지만 나름대로 항상 남는 이유는 집에 가정 살림에 보태라고 주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08년도 때 그동안 주식으로 번 돈과 원금의 반 이상이 없어졌더군요. 이때 남편이 주식을 딱 접었으면 지금쯤 참 편히 살았을 겁니다. 당시 원금이라 봐야 여윳돈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어서 몸을 움직일 여력은 충분히 있었던 거였죠. 한참 주가가 폭락하고 난 뒤에 남편이 팔고 한참을 있다가 진지하게 의논을 하더군요. 철수 엄마, 지금 이야말로 투자를 할 때야. 이건 승부를 봐야 할 때라고 한 번만 딱한 번만 믿어줘 그래도 그땐 잘나가던 남편이라 좀 뒤죽은 모습도 보이고 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고하여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참 많이 벌어다 준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저 또한 들었으니까요 완전 바닥에서 산 주식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으니 말이죠 그때 산 주식들을 지금까지도 다 들고 있었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재력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남편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은 것 같고 가정도 안정되어지면서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커 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는 것 같아요. 2010년에는 아파트도 장만하고 내 집이라고 처음 들어간 그 아파트는 상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군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면서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쉽게 화를 내고 한숨을 쉴 때가 많아졌습니다. 점점 같이 살아온 지가 오래되니 척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길 간곡히 부탁해서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6년도 즈음에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주식은 주식인데 선물 옵션이라는 곳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한번 크게 벌면 정말 초대박 터져서 평생 편하게 살려고 했다나 크게 투자를 하다가 보니 몇백 벌고 이런 것이 더 이상 눈에 안들어왔다고하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빚은 밀리게 되고 우리는 그 빚들을 갚기 위해 사는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집 지금은 천반이도 올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도 있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집 팔고 제 나름대로 모은 돈도 다 채우고 재우고 애들 교육비도 다 줄여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주식으로 번돈 주식으로 잃었다고 생각하며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빚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쓸고 닦으며 가꾸던 집을 비우고 나갈 땐찬 많이 울었어요. 다 청산하니 겨우 월세로 옮겼죠. 그래도 한가지? 이젠 빚은 없다는 것 하나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다짐하면서요. 주식 때문인지 선물인가 옵션인지 때문에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이 딸려 많이 구석에 몰린 것 같았지만서도 다행히 회사에서는 별일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월세를 옮기면서 그래도 전 다독거려주었습니다. 우리 남편 할수 있다고 괜찮다며 힘을 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주식 딱 끊고 모아서 잘 살아보자 귀찮지 다 했으니 이젠 모으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고 수없이 격려했지만 여전히 남편이 우울하더라고요. 뭔가 답답한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채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러고 전을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솔직한 표현으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은정 고은정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로 정말로 죽이고 싶다군요. 진짜 등 뒤에서 도끼로 찍고 싶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잔인한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어떤 의미에선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로 많이 잃을 줄 거기에 사체를 썼을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1억 5천의 빚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올라가는 것은 불 보다 뻔한 일이죠. 이혼을 해서 청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빚을 떠안고 새 출발하느냐에 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왜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했는지, 사람도 못 만나게 할 정도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이혼은 할 수가 없었고 남편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너와 너의 자식의 영혼을 걸고 말해라. 정말 빚이 1억 5천뿐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걸고 그게 바라며요 정말 그것뿐이었고 친정집에 말해서 다 갚아버렸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부모님이 퇴직금과 당신들이 사는 집을 어느정도 반복까지 해주셔셔 빚부터 다 갚고 시작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망연자실한 저를 다시 도와주시는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안고서 정말이지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죄송하다며요. 지금도 그때만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붉혀집니다 그렇게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남편은 이젠 주식이나 선물이나 아무것도 안합니다. 어떻게 믿겠냐만은몇 년을 안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남편이 쓸수 있는 모든 금액은 단 천원도 제가 관리합니다. 평생 어중이 떠중이의 짠돌이가 될 바에야 몇 년간 확실히 짠돌이 되고 가정에만 충실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으며 회사와 집만 왔다갔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악착같이 모으고 모았습니다. 처절한 삶에 찌들린 신음소리만 있던 집에서 어느새 집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애들 웃는 소리와 남편과 제가 농담을 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내 식구가 크게 웃는 시간을 가졌게 되었을 땐전 이유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감싸주면서 고맙다고만 하였습니다. 월세였지만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 인생 기간이었던 같습니다. 이 월세 기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월세값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주인 아주머니한테서의 협박조의 전화를 받았죠. 집에 기물들이 뭔가 작동이 잘 안되어 전화하면 우리의 부주의라 책임을 물으며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수목까지 겪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몫을 경험을 시켜주는 것인지 삶의 자책도 들었습니다. 삶의 힘든 부분을 다 겪은 듯 합니다. 이제 몇 년을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모으니 전세로 옮기게 되었네요. 악착같이라는 말을 적으면서 또 눈물이 흐르네요. 다음 주면 전세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말하더군요 몇년 안에 집 사서 우리집 다시 찾자고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남편도 같이 기도를 동참하게 해서 하는데 기도 중에 대부분이 자식들 건강, 행복 등등이고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남편이 주식을 안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신 차리면서 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펀드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적립식으로 앞착같이든 펀드들이 좋은 수익을 률 보여주곤 하더군요. 당연히 은행 이자보단 더 좋았기에 이렇게 전세로 넘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곳에서 성공담보단 실패담의 사연들을 듣곤 합니다. 주식은 안하지만 이곳 실패담에서 전 참으로 많은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저만큼 많이 괴로운 분들도 자신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위로도 되곤 했습니다. 이제 전세로 옮기고 내 집이 생기면 실패담엔더 이상 안오려고 합니다. 떠나는 날, 월세를 전세로 가기 위해 짐을 싸는 날, 그리고 내 질이 다시 생기는 날, 그날이 10회담의 사연들을 보고 스스로 위로한 것을 접는 날로 정했습니다.